다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세요 네잘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어? 그저께 우리 하루종일 같이 있지 않았나 오픈날 하다고 <웃음> 여기서는 간만에 이있더니요 음. 예, 오랜만에 뵙는 음, 느낌이네요 사지 말아요 운명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니네 똥이 내가 하루 분다 이렇게 했죠 같이 썼잖아 <웃음> <웃음> 같이 썼잖아요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간만이네요 잘릭 지내셨죠 얼마나 이 해요 우리 여러분들 이게 어머 어떤 사람이 자꾸 전화 와서 나한테 자기 땅산 것도 막 얘기하고 막 그래요. 부럽다 어. 땅들 어디 땅을 샀고 무슨 계약을 했고 막 그런 얘기를 나한테 아는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가 전화. 음. 음, 짜장도 진짜 오랜만에 먹공교씨뭐 했어요 쉬는 동안? 저요 오픈런 했어요. 하루는 진짜 잠만 잤고요. 음. 하루는 그냥 신세계에 있었어요. 먹고 했어요 저분 구했대요. 초코파. 음. 신데렐라네. 언니 저한테 파실 생각 없어요. <웃음> 피 조금만 붙여서 <웃음> 저조금 알아서 챙겨드릴게요 언니 조금만 <웃음> 아, 조금만 더, 더. 자개가 있어 응? 아니요 아 아까 틴트로 이거를 했더니 너무 벌겋긴 하네 뭘다치를 뭐 안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오늘 나나씨 나나 쇼를 어떻게 올려야되지? 개인으로 올려야되나? 영상이야? 음, 쇼를 섞어서 올려야되나? 개인으로 음... 올려야될까? 그니까 러동무대로 올려야 될까 아니면은 우리 쇼에 섞어서 올려야 될까? 동무대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중간에 갑자기 또띵 올라가기도 뭐하긴 하고 애매, 애매모호하네요 자체 공연 마지막으로 올리시는게 좋지 않을까요? 저희 마지막엔또 항상 저희 엔딩 공연이 있어가지고 공 무대요. 연습 다 됐어요. 너랑 <웃음> 오랑? 왜? 제가... 어떤 부분이 안 되는데? 음, 제가 그 뒤로 맞춰보진 않았어요 이티동안 어? 하루는 뻗어있고 부모님 집에 가서 뻗어있고 제가 맞춰보지않았요 너가? 네 언니가 오 출근했으니까 벌을 받아야죠? 네 받아야죠 네. 일부터 알죠. 네, 네. 말아야 날죠. 뭔지? 네. 음, 네. 가게 받아야죠. 받아야죠. 그럼 그때 그상황에서 모르는 거네. 너도. 늘었겠죠. 당연히 이 자주 알죠 그거야 내가 제가 그 랑이 언니랑 저랑 한 영상 찍은 거 있잖아요 음. 못하겠으면 랑이 언니 제주처도 그대로 똑같이 외우라 그랬거든요 응 내가 거기에 맞춘다고 지가 소은소은한 거야. 지가 질, 질, 졌으니으 질, 를 졌죠. 무슨 일을 했냐고 얘가 막내 친구랑 같이 하는 공연이 있는데 준비가 안 됐어요 <웃음> 한달다 돼도 공연이 안 돼요. 오해하실것 같은데 저 집에서 많이 먹었거든요 저는 이 집에서 아무것도 안 먹었나 생각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저냥잘 먹었거든요 할것 같으니까 그만해야 되겠어요. 어, <웃음> 짬뽕. 왜 똑같은 걸 시켰냐면 내가 짬뽕을 먹잖아. 그럼 나 짜장면을 먹고 싶더라. 그래서 짬뽕이 없으면 안 먹고 싶어서 안, 안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맞죠? 응. 나는 짬뽕 시키면 짜장면을 먹고 싶고 짜장면을 시키면 짬뽕이 먹고 싶어 그래요 희한하죠 짜장면은 짬뽕 밥을 시켰는데 음. 밥은 따로오잖아 근데 나일리짬 짜면 맛이 없어 응. 감사합니다. 손은님 누구실까? 두대 맞은 김희애님은 또 누구시고 아유, 얼굴 봐야 살아 왜요? 공주님한테 두대 맞은 김희애 기억하시나요? <웃음> 두대 맞았어요? 네 그렇게 닮았다 그런 거 아니까? <웃음> 음, 짬짜면 맛이 없더라고 뭔가 먹다만기구나 짬짜면 어머 사남매 골드메리님 오천원 감사합니다 음. <웃음> 이쁘고 <웃음> 너무 우아한데요. <모아대. 웃음> 안과 같아요. 언니 <웃음> 응, 희한하게 짬짬이 마셨어. 한 그릇을 여기 정성스럽게 담아서 먹는 게 좋지. 윤윤님, 몰라요? 바쁘시겠죠? 어린이날이라 놀러갔나 보죠.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상수욕은 이까심이지 뭐. 맛있어요. 반가워요. 송님, 식사들 하셨나요? 어머, 윤민 님께서 오늘 놀러 왔는데 제주도에서 비린 게 불안 됐대요 작품이야. 음, 그럼 전화를 하지 언니야 전세계라도 전 보내줄텐데 아 지겨워 우리 언니 비행기 있는 여자잖아 어, 전세계라도 보내줄걸 음. 밖에 태풍처럼 바람 이 불어요. 근데 나 나올 때는 바람 많이 안 불었었는데 음. 갑자기 바람이 막싱싱 날라갈 것 같은데. 저도야. 그 정도 아니고. 아 블핑은 전 세계 입고도 남겠죠. 어. 그치? 블랙핑크인데 개인당 하나씩 없는 게 어디. 그 그래. 있으면은? 서울은 비바람은 안 치나 봐요. 그래도 음 동이 열여섯 살 음. 내일 오전에 그 침대니까 여러분 좀만 참아야 동이는 16살 됐어요 꼬동이 아... 음, 없어요 꼬동이 그때 그렇게 금방 내릴 것 같았으면 입양 신청 안해놨을걸요 2년 걸린다 그래갖고 까먹고 싶은데요. 한 내년이나 내후년에 오겠죠. <웃음> 선물처럼 올 거예요, 그 아이. 음. 그, 그들아, 꽃동이를, 내가 너무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어디 샵에서 사서 길렀는데, 그, 커보니까 꽃동이가 아니더래요, 주인이.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대요, 이분이. 그랬더니 말티, 뽐에 다 섞여 있더래요. 20몇 프로씩. 그럼 사기당한 것 같네. 잡종이에요. 고소하고 온다고 막난리시텐데당고소해야죠 음. 맞아요. 그, 그 펫샵에서 분양하셨더라고요. 근데 그 저는 캔넬에서 분양 신청해 놨어요. 하동 캔넬 거기가 되게 분명한데. 지리산에 있는 하동 캔넬이라고 꽃동 캔넬이에요. 거기서 신청해놓고 한 2년 뒤에 아마 제가 분양받을 수 있을걸요? 이거 어차피 크면 다할 텐데 왜 속인 걸까? 그냥 팔아먹는다. 이거, 이런 거이 마인드 아니겠어요? 돈이 쉬는 동안 거의 나랑 같이 있었어요 아우 나 지금 다리가 왜 이렇게 아픈가 했더니 아 오픈난 한다고 그랬구나 아우. 아우 나 다리가 너무 아프다 이거 허벅지가 왜 이렇게 아프지 했는데 오픈런 때문에 아프네요 아우 쫙 돌아다녔더니 아. <웃음> 앉을 자리만 잡고 다리가 너무 아팠어요 잘 먹었습니다